다은쌤 몇 살이에요? 애인 있어요? 돈 얼마 벌어요?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고 있나요? 저는 강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몇십 명, 많게는 몇백 명 앞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 시간을 할애해서 질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유롭게 질문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정말 뻔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다운쌤몇 살이에요? 애인 있어요? 돈 얼마 벌어요? 그러니까 질문에는 품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에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와 비밀정보는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든 제 애인이든 개인정보입니다 그런데 비밀 정보는 아니죠 제 주변에 누군가는 알고 있으니까요 비밀 정보는 세상에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나만의 정보입니다 네 누군가는 제 개인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정말 저에게 궁금해서 물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개인정보는 친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묻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번안본 사이인데 처음부터 나이나 애인과 같은 개인정보를 묻는다면 그 사람은 지위나 권위 또는 유리한 상황을 사용해서 대답을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아무나 보는 댓글에서도 개인정보를 묻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가 정 궁금하다면 개인적으로 먼저 친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같이 있을 때 물어보는 게 맞다고 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특강이 끝나고 나면 질문을 받기 전에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질문에는 품격이 있다고 저의 개인정보가 궁금한 친구들은 강의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물어 달라고 말이죠 또한 인터넷으로 바로 검색해서 알수 있는 질문들은 하지 말아 달라고도 말합니다 정말 이 순간 우리가 만났을 때 물어보고 싶은 그런 질문들을 해달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질문의 품격은 어떤가요?